타이거 얘기입니다. 자, 1판이 이제 티켓이 지급이 되었고 저는 전강도 뽑을 수 있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가티오, 그 다음에 초포디오, 포디오, 가티오 이 뽑기도 가능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석은 55개밖에 없어가지고 아그 전에 다 썼죠 3+1일 플러스 때뭘 뽑아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티켓이 36개라서 7개 뽑기 연속 다섯 번 하고 그 다음에 50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 볼게요 지금 마음은 사실 독한 패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 보이는데 그래도 정강 새로 나온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<웃음> 자 과연 첫 베지터와 손오공의 만남 그 캐릭터가 나올지 일단 안 나올 것 같아요 네아 역시 정강이 잘 안나와 정강은 그냥 용석으로 뽑아볼까요 네 지금 7개인데 다 SR밖에 안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10개 뽑기가 아니라서 SSR 확정은 없습니다 자 역시 마음은 마음은 이포듀오와 갓디오인데, 그래도 새로운 캐릭터가 뽑고 싶으니까 이걸 할까 고민이 됐는데, 마음대로 할게요. 일단, <웃음> 일단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, 어, 이거 해볼게요. 갓디오? 포듀오 해보겠습니다. 포듀오 참고로 포듀오 열심히 뽑아서 1개방된 상태입니다. 일단 합체했으면 좋겠는데요. 아 안하네요 1개방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2개방 되면은 금색 테, 어 구슬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번갈아가면서 할까요 아이 진짜 필요없는 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3주년 듀오들 베지트랑 오지터로 변신하는 듀오들이 또 극한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옛날 캐릭터들 지금도 사실 현역으로 쓸수 있는데 얼마나 더 강해질지 궁금합니다 자 두번씩 하겠습니다 얘네 이거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듀오 두번 해볼게요 아 5천 트랭크스 나오지 아쉬운데요 아이 치카바치카 나오면은 진짜 기대가 안됩니다 너무 기대가 안돼요아 안나와요 안나와 자, 갓띠오 갈게요. 갓띠오는 참고로 열심히 뽑아가지고, 제가 1개방은 아니지만, 한 번은 뽑았습니다. 그거 나오기 전에, 아, 프리저랑 저기 6주년 소호공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, 갓띠오가 그냥 뛰어나주면 얼마나 좋을까. 아, 이거 17호가 나왔으면 좋았습니다. 오! 어? 요코세 오마이갓 넘버원다! 오! 일단, 기대해 볼게요. 오, 요 코세, 하얗크 일단, 블루 베지트는 아니지만, 그래도, 어, 스카우터에 한명 확정이죠. 듀오, 가 듀오였으면 좋겠어요. 아직까지 없고, 네명중 하나입니다. 두 개면 더 좋죠. <웃음> 아, 아니야, 아니야. 얘는, 얘는, 얘는 아니야. 얘 아니야. 자, 얘인가 보다. 마지막. 아, 이, 이게 뭔 일이야. 이미 무지개데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 듀오, 오 마이 갓 듀오 나오세요. 분명히 나오면 좋은 건데 오 마이 갓갓 듀오, 오 좋아 좋아. 사제, 야 이거다 나온다 나온다. 됐어, 됐어 됐어. 이거 쓰레세 개는 아니길 바랍니다. 쓰레세 개는 아니길 바래요. 제네가 나오면은. 쓰레기 세개가 가능하거든요 아 얘네 브롤이네요 스카우터 캐릭터 이 두개 나왔어요 아네 브롤이었습니다 브롤이 1개방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한장은 한장은 뭐 여기에 일단 단법 담복 갑니다 담법하고 50개 모아 놓은거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 뽑은 크게 기대가 안되죠 자단 뽑은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50개로 정강 한번 노려볼게요 제가 정강 잘 안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신뽑 신뽑기가 나왔으니까 갑니다 자 7주년 두번째 이벤트 뽑기 전설의 강림 과연 나올 것인가 아 안좋아 라인업도 안좋은데 안좋아 어? 아 잠깐 고레대우아이다여도 이게 쟤네 라인업에 있는 애들이 별로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에랄들 아니면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고레대와 우아리다 안나온거 보단 나온게 좀더 기대감은 생길 수 있죠 4개까지 없고요 이제 다섯번째 아 넘어간줄 알았어 다섯 개 남았습니다 6번, 7번, <웃음> 8번 어? 나왔다! 나왔다! 아,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가 어떤 반응인지 안 보여가지고 아쉽겠죠? 아, 나왔습니다! 손오공이 나왔어요! 개왕권 손오공 나왔어요! 이야. 자, 어, 이렇게 되면 은 상당히 이득입니다 지금 용석 한번 50개 나온 거쓴 건데 자, 야 자, 보, 볼까요? 입수한순 SSR 자, 지금 티켓 뽑기 다섯 번이랑그 다음에 이제 용석 50개로 했는데 야, 선호국 나왔습니다 이 찰라찰라 해찰라에 참 어울리는 캐릭터가 나왔네요 자 짧은 뽑기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성공했다는 저의 기쁜 소식 여러분들도 기뻐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의 기쁜 소식 전하면서 오늘 짧은 뽑기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뽑기 이 영상 보시고 이 행운 가득 가득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뽑기는 또 언제 올릴까요?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이빠